왔어? 에이씨, 내 톱. 아, 네 톱이야? <웃음> <아이씨>, 야, <그만해. 웃음> 닦아내면 쓰겠는데? 써야돼, 써야 이거네. 이거, 저거, 저거, 편상 잘라서 쓰고. 컴파스 만들려면. 나중에. 해, 어차피 뭐, 지금 못 쓰겠는데? 촬영, 촬영편 나와야 되니까. <웃음> 불량 <웃음> 뽑는 거야? 이쪽에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여기 안쪽구는이 친구는 이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데 야씨 비이가지는 진짜 많이 친구는 이친이네정는 정글. 밑에도 다이기 지금 모래야. 는이이이 어. 응. <웃음> u it's a w o m i u a n e c n t w i t u s a n e c e s s a r i l t u like mine, h e car r e s p e c t l c s c t i n g e e r i c a s the coverage o e n t h a e c e A o the music e t me uplifted. See the s u oh. oh. e storm when music is <fifters> so oh. r n 레몬 홍차? 오얘 이렇게 단데 어. 아 단맛이 설탕 단맛이 아니구나 음. 약간 스테비아 감류네 알룰로스인데 이거는 알룰로스야? 네. <웃음> 먹어보면 알어? 아잘리톨계열 네. 아니면 알룰로스 계열인데 음. 근데 이게 몸속에 흡수가 안된다고 칼로리가 빵인데 응. 그러니까 설탕이나 포도장면을 당 설탕, 포도이 바로 흡수가 되니까 칼로리 계산해버리고 이거는 흡수가 안된다고 칼로리를 빵이라고 보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도 그냥 대놓고 콜라마 하시는 거거든 낫겠지 오 가벼워졌어 괜찮은데? 알리가 진짜 확실히 좋아졌다니까? 음. 그샨 선생의 원포인트 후로 좋아진 거야? 아, 아. 확실히 고 어. 그 포인트를 찍으니까 그럼, 그리고 막, 억지로 막 힘들려고 하는 거 느낌보다는. 가볍게. 로 그냥 몸을 가볍게 이렇게, 일단, 뜨려고 하는 게, 음.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뭐, 앞발 밀고 이거는. 엄마들 집에서 쉬라고 하고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그냥 응. 밖에서 뭐 짜장면을 먹든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그냥 해놓고 풀어놓고 계획다위 아무 소용 없는 거 같지? 그냥 뭐 이제 선선하니까 응. 뭐 애들 모은 거 같으니까 그냥 공 같은데 그냥 풀어놓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 애들이랑 같이 고그러게그 그, 정수도 그, 따고 다음날 아침에 맛있다고 그래야 하루 정도는 <웃음> 풀이하게 할수있잖아그래 들어가